이렇게? 이렇게? 뭐랑 브이로그 이거 <웃음> <웃음> 보세요 오늘 진부로에서 유로 광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뭘? 빨리 따라라! 근데 이 진부로 옷은 운동복 뿐만 아니라 일상복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착상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케아줌 마치 실버푸들처럼 푸, 푸근함을 주며 여성들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물론 멘트가 좋아야죠 푸쉬 번호 누르란 얘기입니다 번호 달라 이런 얘기 없어 그냥 푸쉬 말대로 그모이패션 상남자 룩 아퍼리크 룩더 아퍼라틱이즘 포스 킹스타야 일단 아시다시피 운동하러 갈 때는 간지야 제 간지로 운동하는 거거든 보이잖아 커 보이잖아 풍성해, 풍성해 보이고 코스처럼 보이잖아 바로 돌려 쓰면 오늘 이로 가겠습니다 이걸 거 바로 운동 조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도> 아, 이거? 그거짐거야거야어이 어, 너도 잘아잘 아는구나. 이거? 이거? 이거? 이야이있다 아저씨 뭐하세거거기거 간지나잖아 간지나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구나 이거? 이거? 이이이 안돼안돼안돼안 된다고 인마 광고라고 광고라서 안 된다고, 인마야, 아니, 안 된다고. 웃기네 이게 닥띠야 여기 있었구나 닥띠? 닥디? 닥띠야 일로 와봐 어, 닥띠 나 패션취 한번 해야지 응 닥띠야 닥띠랑 이게 화보 자체다 어디가? 이쪽으로 가야지. 나가 봅시다. 나가 봅시다. 나. 나. 예? 아저씨요? 아저씨가 어디 있어요? 아저씨한테 지금 활쏘려고요? 어 왜요? <웃음> 어 나도 화이 어이... 맞출 수 있어 아저씨? 쏜다. 쏴요? 네 한번 써보세요 What t s 런보 핑크 런 보름 핑크 베이비 제 인생 35년 총 틀어서 예? 누군가의 콘서트를 가본 게 처음입니다 셔터 내리고 문 잠가 셧다 블랙핑크 노래 들으세요 안들어? 간판 내리고 문 잠꼬 이렇게?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? 너 구레 그래. 항상 말했죠? 냉면은 차갑게 먹는 거고 다른 면들은 뜨겁게 먹는 거야 젓가락 퍼서 후 푼다? 나가!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먹어야 그 진정한 얼이 나와요 얼 a h oh. h 정상윤이란 친구가 형님 이번에 블랙핑크 콘서트 가보셨습니까? 이렇게 왔는데 셧터내리고 문장가 셧다운 셧터내리고 문장가 셧다운 셧터내리고 문장가 셧다운 셧터내리고 문장가 셧다운 어? 왓? 아 짜증나네. 아군이 갔다 왔지. 안녕하세요, 백핑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이 새끼들 진짜 장난치나 진짜. 내가 진짜 내가 아무리 진짜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고 그냥 핸드폰 배경사진 을 이렇게 두냐고. 저는 막 음식 막 먹고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뭐 짬뽕 좀 먹고 오겹살 좀 먹고 그리고 대부분 술을 마셨습니다 예. 집에서 이제 즐길 거는 반주와 비즈니스 빼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,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디베딩 지금 포즈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? 편찬님 음악 깔아주세요 말 중에 왕이라네 누가 뭐라고 해도 말 중에 이라네 나는 당신의 포로 큼직해, 도 정말 큼직해. 보여줘 당신의 그장 딴딴해 딴딴해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깻잎 패딩 논란에 굉장히 많은 피드백이 왔어요 근데 이번엔 또 어떤 논란이 화제에 올라온다면 바로 새우죠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내 친구한테 새우를 까줬다 깻잎? 오케이 김치? 오케이 김? 오케이 버슈림? 새우? 대하? No No way 구우면 소금국에 구우면 손으로 만지딱 만지려고 하면 <웃음> 지금 내가 뭐 했어 Hey, what did I do? 종결.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. 벗기고, 빨고, 새우다. <웃음> 이 새우다. <웃음> 그 새우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과 아, 또 새우를 벗기기 위함에 어떠한 책 교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. 샷다 내리고 문장과 拿来